안녕하십니까 9월 23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추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속도의 여파로 전일에 이어 하락 출발했는데요. 8월 미국 경기 현행 지수가 전월 대비 0.3% 감소하며 6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에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제금리의 지속적인 급등세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며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있네요. 반도체와 항공 관련주 중심으로 하락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실적 개선의 부진이 전망돼 5%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문제로 리코 소식에 4% 하락을 보였네요. 원유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여전히 영향을 받으며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 조짐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일의 FMC 충격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이슈가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로 시장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 바라볼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매수 78%, 매도 22%로 매수 우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미국 주식옵션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 주식옵션 종목들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시간 기준 2개월 오전 3시에 파월 연준문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FED 리스닝에서 환영사가 예정되어 이 있네요. 금일 당사에 상장된 50여개 미국 주식옵션 종목 중 금일 예정된 배당 일정과 기업 이벤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사금 11,3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2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는 79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86달러에서 저항선이 예상되네요. 금은 1640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710달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경기 침체에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침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시장 상황을 관망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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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pe for you in today. Bye.